양재꿈을 석방하라석방하라석방하라 어우 우울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국회 사람들이 다 찾아봐요 안녕하세요 국회 사람들이 <웃음> 다 찾아봤어 내가 요즘 정원이한테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살았어. 이제 정훈이 생일이잖아요 언제? 어? 21일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선물 사왔어 귀여워 귀여워 자 그래서 정훈이가 감동받을 만한 걸 우리 스튜디오에서 꾸며보자 어, 정훈이 감동받는 건 손편지 아니야? 아 손편지 소호지 <웃음> 대박 아 그래서 이 모자도 정훈이 거예요 어귀요워 핑크퐁 아. 아 이따로 뚜루뚜뚜 안 날떡 뚜루뚜뚜 이상한 헉텐 하지 마세요 아 왜요? 헉텐 아니에요 진테니이이네네1테니이이네문제네1이네1 네. <웃음> <웃음> 0이거 뭐야? 생일 파티 호일 이네 10년이네? 1 여러분 이게1텐으로보이세요 <웃음> 진짜 웃기네이걸1 0이라고 판단하세요 <웃음> 여러분? 유진? 담배가 있어요 유0이네1 0이런거 <웃음> <웃음> 피지 이라 <웃음> 귀여워! 어? 미소씨, 오늘 틴트 있어요? 제가 틴트를 안 가져와가지고. 아, 틴트 제가 이따 정우이형 폭발 예정이라 입술 쪽에 지워질 예정이고 아예, 아예 불러서 이렇게 아려로 어, 근 어, 어떻게 해요? 자, 일단 첫 번째 단계. 풍선을 불어서 여기다가 다 붙일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. 이... 여기야, 여기 설명하고 있는 줏줄이 있어. 한 닥쳐봐! 어. 아, 씨! <웃음> <웃음> 해피 벌스데이 다 가운데 하고 여기 위에다가. 이게 띄우고 한 다음에 이걸 정훈이한테 해주고 딱 정훈이가 놀래서 허! 이게 뭐야 폭풍 무물을 흘릴 때 우리 셋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죠다난내 생일 파티 한번 해봤다. 나도 난내 생일 파티 나 생일날 내생일인지 아무도 몰라. 너 어, 9월 12일 14일 9월 14일. 아 맞아. 야 <놀람> 이거 입으로 입으로 씹을 거는. 저나 보여?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마음. 이러면서 <웃음> 지러는데요어 아, 됐다 또... 빵빵해 음, 어? 아저 엇가슴이야? <웃음> 아, 아 근데 저 여러분 저 진짜 억텐 아니에요 실제라도 이렇잖아요 빨리 대기해줘요 어, 맞아요 신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왜이래 오늘? 오늘 미도 안녕 무슨 일 있어? 아 <웃음> <웃음> 귀여워! 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야>, 이거 <웃음> 진짜 귀엽다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마트 왜 저래? <웃음> 왜, 왜 저래? 왜, 왜 정은이 생일이라서왜안 기뻐? 어? 혹시 정은이 생일 안 기뻐? 아니 이러는 게 기쁘지가 않아 야 너무 귀여워 어떡하냐? <웃음> <웃음> 야 표정 좀, 표정 좀 아니 이거 뿌지직 소리 나는데? 너방구 소리 어, 같아. 같아 맞자 그래서 정훈이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? 나였으면 이딴 거왜 함? <웃음> 나였으면 풍선 어디다 쓰려고 함? 이랬어 저 오늘 선물 사왔어? 나? 아니? 나 선물 생일날 할 건데 그래? 나 어. 쓸데없는 선물을 사왔어 너는? 나 아, 사연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편집할까? 좋이일까 우리 다고 빨리빨리 <웃음> 빨리빨리 빨리, 아까 아, 지금 끌고 있어 지금 우리가 원래 아. 시, 선물도 실망했다고 받으면 멋있잖아요 그렇죠? 그렇죠? 아예 예. 그래가지고 세팅을 다한 다음에 좀 오자마 한개 들고 쓸데없는 선물 한 개씩 준 다음에 좀 실망감을 좀 키운 다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진정한 선물을 주는 거죠 어때요? 좋아요! 이거는 나야 정훈이랑 뽀뽀 어때? 아자 정훈이랑 뽀뽀했다 좋아 아 촬영 끝났다 자 이제 정훈아 생일이랑 이렇게 할게요 아, 케이크 분부터 놔야지 아 그거는 마지막에 그건 나중에 케이크로 일단 해놔야지 소님이 그 해놔야지 아진 저희도 해 이걸 <웃음> 내가 <이걸> 말하라고 <웃음> <웃음> 자 저희 갈게요 <웃음> 자기야 아, 생일 축하해! 생일 축하해! 생일 축하해!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아, 자, 아, 선물이야 너가 아, 좋아하는, 선물이야. 너가 좋아하는 좋아. 그거. 내가 레드불이 좋아했네. 요 아니 그냥 사상 좋아하지 않아? 왜 아, 그래요. 하나, 둘, 셋. 일단 마케티이 사진 제가 그 꼭한번 갖고 싶다고 했었고 이 레드불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 르겠는데를더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받았는데 뭐 기분이 어때요? 기분요 저희가 저희가 챙겨준 거좀 감동이지 않아요 되게 엠버러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요? 네. 좋진 않아요? 좋죠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그래도 사실 생일이 너무 멀어가지고 얼마 안 네. 멀었어요 오늘이 아니에요 2 1일이야이십일이야 아, 네, 그래서 이제 촬영 때문에 한거 같은데. 잘생겼어요? 어, 알습니다. 진짜. 잘생, 진짜 잘생겼죠? 얼굴이 주문만 하시네요? 어. 이제 뭐 촬영 바로 들어가는 거죠? 네. 리플라이 네네. 네, 갑시다. 네, 영서님도 이제. 갑시다, 갑시다. 네. 후기만 어. 어. 있다가 해주세요. 왜왜왜 왜? 아 왜이래 <웃음> 어, <왜> 진짜? 뭐야, <웃음> 어? <웃음> 또 그거 잘 보시다 챙겨면 되는 거예 아니 확실히 영서가 진짜 잘생겼네. 오랜만에 눈어가 했어, 남자 얼굴 보면서. 아, 진짜로? 보일도 잘생겼어요. 아, 아니. 아니, 아니. 근데 뭔가 영수가 들어왔을 때 뭔가 축하합니다. 네, 빨리 빨리 빨리. 감사합니다 빨리,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오, 오. 케이크 졸라 아, 귀엽지. 소소 케이크 아이식을다가 어, 와, 엉 소화. 이제는 올해 말로 한지. 또감감 <웃음> <웃음> 네, 아, 요 <웃음> 네. 아, 아, 맞네, 맞네. 네, 네손좀 빌겠습니다. 예! 비밀이요비밀이요 아, 근데 진짜 를또써 주셨네요. 저 뭐야 이게? 아편지예요내 네? 네, 선물 1번! 어 뭐야? 아 선물.. 아 이런거 밖에 좀.. 다단! 뭐야? 폴로사츠! 아, 어! 자본이야 음. 아니요? 폴로! 아 평상시 입고 다니는 건가요? 폴로 폴로 폴로, 폴로, 폴로. 폴로 폴로 폴로 아 폴로 어, 완전 좋아하는데 어, 어, 선물 2번! 네. 에폴로티. 어 에폴로티! 오! <웃음> 어 지금 이거 <내> 내거야 이거 <웃음> 내꺼야? 아 주지마요! 이걸 왜 나한테 줘? 이거야. 아저 지금 눈 시장 걸어놨다. 진짜 걸었는데. 아 이거 야아 지금 시장아요 아니야. 아니라. 마음이 힘이... 담겼어. 어. 아 아주 감사해요. 아 진짜. 여기다 쌍쌍 시계 차고 다녀. 힘들어. 어. 때요 이거는? 아 이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동인데. 이거 너무 이거 감동으로. 나야. 이거 너야. <웃음> <웃음> 우리 <웃음> 자식은 <웃음> 어딨어? 우리 유구이는 어딨어? 여기야? 별이야? 어 아직 아직, 아직 그 안에. 어? 아 어디 어 어디, 네. 어디? 아니게 마음속에 있다고 아 그래 아또 원래 나 그럼, 그럼 태규태규 태규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가 불러줘야지 아, 자 힌너들 네. 힌너들만 네. 힌느? 아, 지금 한 아. 400번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, 좋아요, 녹음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좋아요, 좋아요. 빨리 이어봐요 입고 올까요? 나 마태가 어. 옷상 다길래좀아 걱정 입고 왜왜왜 근데 요새 마태가 옷스타 많이 바꿔서 다행이에요 <웃음> 저 생일이에요. 아, 네, <웃음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일부 찍기셨네. 다음 다음 달에 자금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. 아, 그런. 아니야 그런... 아니야 저 기대 안 해. 기대 안 해. 하지 마세요. 아야 나 이렇게 아, 나 이렇게 준비할 줄 몰랐어요. 영웅 아, <웃음> 씨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어네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성함이 혹시? 김영둥입니다. 영둥. 영둥. 귀엽죠 귀엽죠. 어 이름이 굉장히 귀염둥이에요아 맞아. 귀염둥또 라임을 맞춰서. 네. 저희 처 면이에요. 저 맞아요 진짜 리얼초면 리얼초면이에요 네. 진짜 리얼초면인데 카메라부터 켜가지고 네, 네, 다음대 네. 오세요 아, 네. 아 죄송해요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, 타겟팅이 여기 있었어가지고 아, 그러니까. 아, 제가 이제, 이거라도, 이제. 이거라도 이거라도 아, 아니야 <웃음> 씨생일 언제예요? 저는 3월 5일입니다 언놈씨 아. 뭔가 캐릭터가 중요 아. 내년에 기대해주세요 3월이 영원 어 오죠? 맞지 오오 빠르다 아 a n u a r y favorite. I c o u l 그 r e a i z 깽 h a t I don't know. I d o n 아읽 내 감수성이 젖어가지고요. 아, 지금고 진짜 제 찍냐고. 아니 멘트가 끝나야 찍죠. 줄게요. 응? 네. 예이. 동영상. 해피 날짜. 예. 아구십이만팔 오케이. 일단 빨리 그런 갈아 입고 올게요. 이거 뭔데? 아 이거 안 했다. <웃음> 계속, 아, 좀, 들고 있다, 들고 있다. 아, 오케이 기케이 아, 야, 임당 두 개씩 들어가. 제꺼 아, 그래. 26번째 생일 축하해. 그다음에 아1호 영동씨가 2으세요삼0 0로0 0 0 0 0이0 시위하는 거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라0 0 0라0 0라0 0라0 0 0 0 0 0 0 0 0라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 진짜 막내시네요 진짜 막내네요 저희가 오, 여기 원래 딱 돈이 왔거든요 <웃음> 저희 여기가 굉장히 그 꼰대사, 꼰대사예요 아, 네, 그런 거 같아요 다요물말로다물떠야 되는데 괜아요네 네, 물떠물떠물떠아내아 오케이 오케이 야교대 중2? 중2 음, 대박. 진짜 베이비네 베이비 내가 엔티에 갈때소년인 같다 대꿈 26번 <웃음> 아그 그만, 그만 좀 네. 해. 네, 축하해! 어왜 여기 사이 없어? 대표 아침만서도 많잖아. 아그게 아니라, <목소리> 아왜 아니, 아, 이렇게 아 너무 고마운데. 얘들아 이제 접어. 힘들어. 자 사진들 봤다. 어 이거다. 네 감사해요 네, 진짜. 야 왜, 우리 너무 마음 들어. 뭐, 그지에넌 눈물을 흘릴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내도 귀엽다. 아 근데 말로 읽지 말주세요왜왜 왜? 약간 제속마을담았거든 <웃음> 다만 안 되겠다. 아, 아니야 아니야. 다른 어, 여자 저... 보기만 어, 해. 어딱그밤 감수성이 위험한 거 아시죠? <웃음> 아니 근데 일단 유진이는 글씨를 너무 잘 써요. 어? 음. 살짝 살짝만 음. 보면 네, 그 지금 글씨를 네, 너무 잘 써요. 아, 마지막 줄만 좀 읽어주세요. 스물여섯 살의 양정훈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애정하고 사랑해 악영 악룡... 네, 정훈이 파트너 유진. 떨어졌어 저거. 아얘 버리자 이제. 어. <웃음> 아, 좀 감동이죠? 네뭐 음, 울만 합니다. 아, 예. 아 근데 약간 눈물 자국이 좀 있는데요. 아침 자국이에요. 아침 자국이요? 어제 아, 어제 네, <웃음> 그거 어제 쿠키 먹다가. 나나 아, 아, 미도의 그 편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아 본인을 내일 1 순위로 두길 바래. 아 우와, 또. 오너 서로 좀 닮았어. 예 아, 미도가 또 상담을 많이 해줬거든요. 음, 본인도 음. 또적 그 적지 않은 시간에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죠? ENFP 조디. 어, 저... 아유, 큰일 났대요. 아, 저 큰일 났다. 어, 어떡하지? 저 망했어. 나 망했어. <웃음> 티, 티 드리고 내 티. 네. 망했다. 저희한테 네. 상처 받지 마세요. 저희 하는 말다마말이에요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몇 개. 저희 <웃음> 아, 네. 저희 뇌가 없어요. 네, 네 저희, 뇌 없어요. 뇌가, 없어요. 네. 네, 저희 뇌가, 뇌가 없어요. 뇌가? 넌뜨거 없냐? <웃음> <웃음> 너참 맞잖아 이거 <웃음> 어, 내가 없냐 느낌 맞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<웃음> 좋겠다 이 생일에 이렇게 축하해줘서. 아 그러니까 <웃음> 아, 너무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아까 아, 반응이 고장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어게 <웃음> 뭔가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표현을 못하겠네. 어떡하냐? 9월... 9월... 9월... 9월... 9월... <웃음> 그걸 그러니까, 2리인데그나안 9월... 해도 돼. 아안 해도 돼. 난 생일날 로망이 하루 종일 자는 거야. 나 1% 안 가져도 돼. 어? 진짜? 아무것도 안 해줘야 <웃음> 진짜 필 없어 근데? 데그랭 데그랭 넌 내가 없냐? <웃음> 어, 왜? 어, 왜? 거예요? 아 그럼 그런데 좀... 어, 왜? 아 왜? 탈출틀가불준거예요아 그럼 그런데 춤은 똑같 어떻게 해요어떻요아 내가 아 안할래 아 왜? 아탈탈 뭐예요? 어 해줘 옛날에 그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아니 그 약간 좀 그 아, 내가 없는데 노렸어 일부러 노래 부때데너 애가 없냐고 아.. 아, 그래. 내, 아 내, 내가, 내가 없냐 대 아까 간 그냥 넌 내가 없냐 빙빙빙빙 비슷하잖아 아 다르죠? <웃음> 야딱 해볼게 넌 내가 없냐 빙빙빙 <웃음> <웃음> <야>, 똑같잖아 <웃음> <웃음> 어. 자커튼시 할게요 이거 초코 케이크에요 오 진짜? 진짜 네? <웃음> 초코 <와>. 좋아하세요? <웃음>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럴 줄 알고 네. 초코를 샀대요 유진이가 아 진짜? 설물 하나 더 있어 어 뭔데? 임유진 1위 2호권 와 너무 좋아요 더 <웃음> <저> 안좋아요? <웃음> 나 생일 기대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도레주로 짱. 응, 생일 축하해요 진짜 이거 계속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남잖아요 네. 우울할 때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진짜 <웃음> 아, <웃음> 아 우울해 안 사도. 감사합니다 끝이에요? 네 지지직 지지직 오오오 자, 부럽지? 부럽지? 내 생일 보심 중에. 내 생일, 생일 보심 사인이야. 응. 와, 진짜 저때 어떡하지? 나, 그날 쉬는 날. <웃음> <웃음>